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뿜뿜, 뿜뿜, 뿜뿜, 뿜뿜, 뿜뿜, 뿜뿜, 뿜뿜, 뿜뿜, 뿜 보리야그 쌀일거야 보리 보리 켜라 얘들아 얘들아 저기요 여러분 진정 진정 진정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기 아파요 찜벌리 일로 와봐 찜벌리 뽕뿔롱뿔롱 진볼리우리야여기로 엉... 얼굴 내고 건데? 붓리일붓 오세요 이야어리야 붓이야. 아 너무 귀여워 붓이 보리 아. 응. <목소리> 보리 잘했다 또 있네 보리 <목소리> 보리 찜벌리 찜벌리 보리야 보리야 어디니? 일로 와야지. 아니 어디? <웃음> 너왜 이러고 앉아있어? 보리, 보리 금메달 달았네 응, 너무 노메달이야. 아, 보리 너무 노란색 안 받는다. 보리는 앞으로 노란색옷 못 입겠는데? 보리 왜 이러고 있어? 잔다고? 응. 앉아? 보리~~ 아, 너무 귀여워 딸이 딸이 일로 오세요 아, 보리언니랑 있는데 왔어 보리 짐보리 어디있나요? 아 여깄네 아. 진보리 <웃음>